동일한 제외로 두 종목 이상의 장애 각각 지급과 동일 부위의 중복장애는 최상위 등급만 지급의 각 해석에 대하여 인천지법 2018가하 52180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7년경 소유장의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중 사다리를 오르려다가 1 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2년 10개월만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망인에게 네가지 종목의 제1급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후유장애 진단서에 망인의 후유장애 내용으로 고행장애 60%, 양측 상지 근력저하 60%, 연하장애 60%, 언어장애 40%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 등급 분류표에 제 1급, 제 2, 3, 5, 6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종목의 제 1급 장애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다 이 사건 사고와 방인의 네 가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방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중추신경계의 제 1급 장애를 입었고 위 중추신경계 장애로부터 팔부위, 다리부위, 언어및 연화기능의 제1급에 해당하는 파생장애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와 망인의 팔부위, 다리부위, 언어및 연화기능장애 사이에는 상당 인관계가 존재합니다. 쟁점 다이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에 해서 이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 파생장애일지라도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사건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에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직접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해로 인하여 직접장애가 발생하고 우위 직접장애로부터 다른 종목의 화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에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헌상 장애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직접장애를 입고, 중추신경계의 장애로부터 신체의 다른 부위에 파생장애를 입은 경우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5항 보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조항단서가 적용되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한 가지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만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에게 발생한 네가지 종목의 제1급 장애에 대한 각각의 평일 일반제의 장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장애의 의미를 직접장애로 한정하고 파생장애는 위장애 개념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에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파생장애를 배제한 직접장애를 입었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파생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치료증이 이 사건 장애등급 분류표 제1급 제2호의 장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보면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의 장애가 파생장애를 배제한 직접장애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중추신경계 장애로부터 신체의 다른 부위에 파생장애를 입은 경우는 위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파생장애는 장애가 아님으로 배제되어 보험가입자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하위 등급 장애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수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비고가 이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에 장애에는 화생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단서에 장애에는 화생장애가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나아가 중추신경계에 직접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파생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헌의 해석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망인의 중추신경계 장애뿐만 아니라 팔 부위 장애, 다리 부위 장애, 번호 및 연화기능 장애에 대한 각각의 평일 일반제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